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해외구매대행의 대가 투트릭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강선님 아, 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웃음> 네,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던 대표님이신데 해외 구매 대행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또 트렌드다라고 하는 영상들을 최근에 몇개 올렸는데 반응도 좋고 그래서 지금 해외 구매 대행의 시장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지를 조금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유. 잠깐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다나 선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해외 구매 대행을 좀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뭐 전문가라고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붕붕 뛰어 주셨는데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오래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일년에 사건이 있을 때 현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정도지 막 어, 지금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예. 오늘 그 이렇게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내용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투트랙님을 이렇게 매신 가장 큰 이유는 요즘 구매 대행을 너도나도 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영상들도 투트랙님 채널에서도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걸 팔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보통 해외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잡러들이좀 많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네, 아무래도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사진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좀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배송비에 대해 오히려 환불을 해주고도 또 마이너스를 또 얻는 분들 이런 가격 책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을 적어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구매대행 아무래도 정말 오래 하셨잖아요. 네, 많이 오래 하어요 <웃음> 네, 정말 <웃음> 얼마나 하셨죠? 10년 넘었어요. 만으로 10년이 넘으세요. 그러니까요. 이한 분야에서 음. 10년이라는 거는 사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사실 다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요즘에 해외 구매 대행 시장 어떤가요? 어, 요즘에는 사실 최근에 그 봉쇄 때문에 음음. 중국 셀러분들이 사실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빠졌어요 음. 그래서 중국 셀러분들이 많이 빠져서 이제 그 셀러분들이 이제 다른 나라를 찾거나 아니면은 좀 쉬시거나 음. 해서 생각보다 봉쇄 이후에 버틴 사람들은 매출액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또 중국만 쭉 바라보시던 분들이 음. 올 초에 뭐 춘절과 음. 그리고 뭐 화물 택배 파업과 그리고 뭐 봉쇄까지 겹치면서 거의 한 5개월을 거의 음. 그냥 개점 슈업 상태가 됐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셀러분들이 포기하신 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거나 음. 미국으로 가거나 미국의 음. 또 특별한 카테고리인 건강기능식으로 가거나 음. 유럽으로 가거나 음.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장이 조금 더 다변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음. 네. 시장이 줄지는 않았던 것 같고 중국이 조금 줄었고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음. 최근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일본. 음, 음. 일본이 엄청 핫하죠, 요즘에. 음... 네. 일본 쪽으로 해외 구매 대행도 핫하군요. 저는 최근에 수출하는 쪽만 좀 음. 핫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매 대행으로 일본에서 사오는 보통 물건들은 어떤 게 고객들이 많이 찾나요? 일단은 아까 수출 말씀해 주셨는데, 수출은 부업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왠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오, 수출? 직구는 내가 몇번 해봤지만 수출은 좀 음. 에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수출보다는 일본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왜냐면 일본이 음. 뭐 사실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일본 여행은 거의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친근한 나라잖아요 경기도 오사카라고 부를 정도 네. 경기도 정도 오사카 <웃음> <웃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깝고도 먼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다 지우게 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상품으로만 봤을 때는 음. 생각보다 일본 고유의 상품들이 꽤 음.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음. 뭐 불매운동이 터졌을 때 당시에 한창 또 꺼졌다가 이제 막 음. 살아나는 분위기 이기 때문에 음. 생각보다 수요는 사실 온라인 쪽에서는 크게 죽지 않았어요 음. 네, 온라인은 이제 남들 몰래 살수 있는 곳이니까 음. 오프라인 샵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음. 뭐 내가 유니클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어저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봐 맞아요. 불과 1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폐점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오프라인은 아 온라인은 안 그래요. 온라인은 아직도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사실 예전만치 되지 않고 요즘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냐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어, 예를 들면 뭐 일본의 로컬 브랜드들이 그렇다고볼수 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캠핑 같은 경우도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캠핑 관련된 브랜드가 많지만 글로벌 브랜드는 없잖아요? 음, 음. 그렇죠. 그 캠핑에 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브랜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브랜드들도 미국에는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음. 뭐 예를 들면 어 스노우피크랑 어, 그 일본 거어요어 음 어, 도플갱어, DOD 이런 음 것들은 사실 글로벌 브랜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캠핑은 결국엔 스노우피크다 음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뭐 중소형 브랜드 사다가 다 정리하고 음자 스노우피크로 모으자 음 캠핑을 제대로 가려면 진짜 한 장비만 한 2천만 원 정도 네, 장비빨이 거기에서도 네, 엄청나 결국은 다 스노우피크로 한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아 인기가 많고요 네. 어, 노르딕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네. 그리고 뭐 낚시라든가 뭐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아 낚시 같은 경우는 시마노, 다이와 음뭐 오토바이는 혼다, 뭐 가와사키 뭐 부품들도 많이 팔리고 일본에서만 판매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러네요. 저는 음. 기껏해서 아는 게 휴족 시간 뭐 이런 아, 거를 그 주로 많이 사오니까 관광 갔을 때 사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휴족 시간은 아마 못팔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에서는 네. 왜냐하면 네.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음... 네, 진열이 안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네. 네, 그렇게 그렇게 뭔가 좀 인체에 무슨 효과를 주고 이런 것들은 네, 네.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이 그런 상품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뭐 따뜻하게 특이한... 해주는 안대도 있고 아, 네, 뭐도 네. 있고 뭐 많잖아요. 어. 뭐. 뭐몇 분에 하나씩 팔린다는 카베진도 안 되고 사실 네네네. 이브도 안 되고 음. 용각산도 안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 갔을 때 사오는 동키호테그 상품들은 거의 다안 되는 거고 거의 안 되죠. 어, 네 의학, 그리고 드럭스토어에 있는 네. 것들도 거의 다안돼고마치모토 키오시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올리브영 느낌? 음. 근데 그런 데서는 이제 판매되는 게 거의 안 돼요. 드럭스토어인데 음. 아예 안 돼요. 예. 음. 네. 음. 물론 되는 상품들이 몇개 있긴 하죠. 일반 비타민으로 분류된 것들. 근데 그거를 금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초보자가 네. 찾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은 이제 그건 좀 제외하고 한번 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굉장히 핫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동양으로는 이제 최근에 저희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 컨텐츠인데 네. 미국 건기식. 음. 네. 미국 건기식이 굉장히 핫해요. 네. 자, 그럼 미국 건기식이 왜 핫하냐면. 대부분 소싱을 아이허브 아니면 아마존에서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심지어 아이허브는 그 직배송이 되는데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대지를 껴갖고 들어와요 음. 이게 이 시장하고 이 시장은 분리하셔야 돼요 음, 음. 직구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고객이 아니고 음, 음. 스마트스토어에 사는 사람만 우리 고객인 거예요 음, 음. 생각보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많이 사요 음. 참고로 저도 직구 안 합니다 <웃음> 스마트스토어에서 삽니다 예, 음. 네, 편하니까 그렇죠. 언제 또 들어올 거 알아갖고 또뭐 배대지 비용 음. 결제하고 뭐 하겠어요 네, 판매자만 쪼으면 될걸 네. 네. 쪼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갖다 주겠지냐 음, 음,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 미국 건기식 요즘 핫하고 네. 그리고 요즘 92년생 정 사장님이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유럽도 굉장히 핫하고 어... 그러니까 중국의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중국의 유입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사람도 조금씩 조금씩 다 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괜찮아요 아직도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을 생각하기에 쉬웠는데 어찌 보면 다양한 나라를 좀더 쳐다보면은 우리가 음. 팔 것도 아직 남아있다 음. 이렇게 봐도 좋겠네요 네. 어,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요즘 위탁도 되게 핫하잖아요 네. 국내 사입도 핫하잖아요 자 근데 그거는 국내에서 음. 판매되는 상품에 한정되는 거잖아요 음. 하지만 이거를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면 음. 전 세계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내 스토어에서 팔수 있다는 거죠 음. 선택의 폭이 많아지고 폭이 많아지면 상품을 진열할 게 많아지고 음. 많아지면 고객하고 접점이 많아지고 노출도 많아지고 구매 전환도 많아지고 음. 매출도 늘어날 수 있고 심지어 재고를 갖고 가지 않고 할수 있고 음. 물론 이제 해외구매대행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지재권을 사실 조금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뭐 본의 아니게 뭐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음. 네, 뭐 진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도 음. 몰라서 그런 경우가 네.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만 차지한다면 음.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한다면 해외 구매 대행도 굉장히 뭐 메리트 있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 10년 음. 넘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제가 산 증인이 아니까 싶습니다 아 저는 중국 쪽으로만 전문이신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 세계 글로벌한 네, 네. 아, 전문가시라는 요아말씀못 거를... 드렸구나 제가 처음에 미국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때는 유아동 상품을 팔아도 됐을 시절이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진보리 50-50 카터스 뭐 칠드런스 플레이스 카터스 아, 뭐 크레이지 에잇 뭐, 뭐 이런 폴로랄프로렌 타미 네. 뭐 이런 애들 브랜드를 엄청 많이 팔았어요. 네. 그게 2014년도 어린이보호특별법 그, 그게 네. 시행되기 전까지는 네. 진짜 미친 듯이 팔았어요. 아 전환법 들어오기 전에 네, 네. 네.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아, 새로 그때 새로 생기면서 거의 난리났었죠. 판매자들 네. 들고 일어나야 네.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네. 했었는데 뭐 유예기간을 주긴 했지만 저희는 유예기간 때다 접고. 네. 일본을 시작한 거예요 음. 미국에 그리고 기성품을 시작한 거고 조금 음. 더 성인들을 위한 음. 네, 어린이 걸다 접고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판매를 할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물건을 네. 판매를 할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할 때좀 유의해야 되는 거나 좀 저희 구독자 분들 판매자 분들이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던 법규라든지 건기식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음. 법을 잘 모르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벌금이라든지 좀안 좋은 형태로 음.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는데 뭐 지재권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음. 이 채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톡방도 운영하고 있고 카페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어... 고객님이 20개 주문하셨어요. 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막 신나갖고 이거 막막 막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음. 자, 해외구매대행은요. 잘 들어보세요. 해외구매대행은 자가사용 목적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음. 20개 이상 동일한 상품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세간에서 절대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 개인통관부 한 다섯 개 받고 그리고 뭐 주소 다섯 개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눔 배송하고 분할 배송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음. 큰일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아, 고객님이 개인통관부를 안 써줘서 제가 받아갖고 고객님한테 줘도 될까요? 안 돼요. 네. <웃음> 그거는 내가 받고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음. 그걸 다시 다시 넘기는 거잖아요. 음, 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절대 안 돼요. 음. 예, 그 부분 되게 주시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되게 자기가 뭔가 편법인 양 사각지대인 양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이야기예요. 음. 자, 국가가 우리한테 해외 구매 대행은 상품 결제액에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는 거예요. 음.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물건이 들어올 때그 상품에다가 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음. 면세 규정이 있잖아요. 네. 예, 중국, 미국, 아, 중국, 일본, 유럽은 음. 150불이고 미화로 미국만 이제 FTA 규정되는 몇몇 카테고리 한에서 200불까지고. 음. 네. 그 이하에서는 세금을 안 낸잖아요. 그쵸. 그 뜻은 뭐냐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음. 거기에 대한 편이고 배려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규정을 따라서 비, 이 비즈니스를 만든 거란 말이죠. 음. 근데 그거를 악용하거나 이러시면은 꼼수는 절대 오래 못 가거든요. 음. 정도로 가셔야지만 오래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안 물고 들어왔는데 세금계산서를 아니 아니요 고객이 물건을 저한테 샀어요 아, 네, 네, 네, 네, 샀는데 네. 스토어에서 거래하지 않고 뭐스토어 네. 거래하지 않고 직거래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네. 네, 뭐 고객이 스토어 상품좀 비싸니까 네. 판매수수료 좀 싸게 고객이 먼저 이야기할 때는는데 네. 내가 먼저 이야기할 경우에는 안 되죠 네, 네. 네, 그래서 어 그래요? 그럼 근데 뭐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음. 우리는 어, 상품가액 마이너스 내가 구매한 금액, 뭐, 해외 배송비 다 음. 포함해서, 그 남은 것 자체가 매출이잖아요. 음. 매출에 대해, 그러니까 서비스 수수료, 심부름 값에 대해서만 음. 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 물건 값에 대해서 다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간이 사업자잖아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음. 그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플랫폼으로 유도하시고, 음. 플랫폼에서 영수증 그냥 발급받으세요. 음. 라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음. 네, 그런 거. 음, 이런 것들은 판매하시면서 진짜 시, 실제로 겪게 되는 굉장히 큰 팁이신 것 같은데, 에이. 어찌 보면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들어올 때 통관할 때 여섯 뭐. 병 이상은 안 된다. 에이. 뭐 이런 규정들도 있고, 얼마 이상 넘어가면은 뭐 관세금이 음. 뭐 추가가 돼가지고 어. 들어온다. 뭐 이런 것도 들 있고. 또또 또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직구할 때랑 음. 그리고 상품을 온라인에다가 올려놓고 판매할 때랑 음. 어느 규정이 더 빡세냐면요 올려놓고 판매할 때가 규정이 조금 더 음. 까다로워요 음. 직구할 때는 사실 의약품도 어떤 상품은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은 음. 진짜 해외에서 파는 진통제도 수입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자가사용 목적으로 음. 근데 의약외품 진짜 우리가 먹는 진짜 카베진이라든가 음. 이런 두통약이브라든가 뭐 이브라든가 음. 이런 것만 동전파스라든가 이런 것만 올려놔도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직구는 가능해요 예. 음.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직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아무 그 생각 없이 가능하겠구나. 올려놓는 거야 어... 네. 이게 왜 어떤 법에 걸리냐면 이거는 관세청에 관련된 세관과 관련된 법에 규정이 어긋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의약외품, 의약품은 절대로 온라인에다가 광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음. 이 광고의 개념에는 광의의 개념으로는 판매하려고 올려놓기만 해도 음. 광고로 보거든요 맞아요. 내가 네.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고 하더라도 광고로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따졌어요 한번 음. 시간창에 가서 야 나는 상품만 올려놨을 뿐인데 이게 왜광고로 보냐 그랬더니 내가 모르고 올려놓은 걸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아 근데 모르고 올려놓은 거랑 일부러 올려놓은 거랑 저희가 부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희는 올려놓은 것 자체가 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광고로 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벌금 냈죠 음. <웃음> 뭐 그런 경우도 남일이 있고 아니라. 네. <웃음> 이게 왜 단아쌤님이 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단아쌤님 같은 분도 오래돼 하신 분도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올려놨을 때는 음. 합법이야 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금지 성분으로 규정이 됐어 근데 이제 단아쌤님이 집에 가서 똑똑똑 아 지금 그 상품 내리셔야 돼요 내일부터 뭐 이제 금지 성분 음. 되거든요 이렇게 안 알려주거든요 맞아요. 매번 들어가서 금지 성분 체크해야 되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장사하랴. 상품 올리랴. 법공부하랴. 어, 고객한테 욕먹으랴. <웃음> 그런 것 때문에 식약청에 들어가서 그런 고시규정을 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뭐 다이어트, 미국이 되게 다이어트 이런 약품 중에서 그 통관이 되는 약이 있었어요. 판매가 되는 약이 있었어요. 근데 잘 팔고 있다가 갑자기 멋띵 날라오는 거예요. 이 다이어트 약 성분에 향 정신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어, 해당 상품은 뭐 폐기하셔야 되고 세관에서 음. 들어오는 게 있다면 음. 혹은 뭐 올려놓은 상품이 있으면 바로 내리세요라고 음. 이렇게 친절하게 공문이라도 오면 좋아. 맞아. 예, 그런 것도 없어. 바로 그냥 조사받으러 오세요. 네. 고발합니다. 이렇게 되버리고 식약처께 제일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일수록 사실 하... 훈방이라는 걸 먼저 하... 이렇게 때리는 네, 곳이 당연한. 일반적으로 많은데 네. 이런 건강 쪽이 관련되어 있는 거는 훈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 바로 경제사범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의 어. 생명과 이런 거에 직결된 거는 음.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맞습니다. 그 법의 취지가 저희 같은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실질적으로 그냥 오남용하거나 음. 오용해 갖고 혹은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을 더 밥을 잡으려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의 고충을 알고 있어요 이분들도 음, 맞아요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네. 아, 구매대행업자시구나 뭐또 네. 무릎 올리셨어요 아 근데 법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음. 이렇게 음.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시는 물건들이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감이 오실 거예요 건강에 관련되어 있거나 어린아이들 상품이거나 안전에 관련되어 있거나 이러한 상품들은 음. 웬만하시면 조금은 잘 알아보시고 음. 계속해서 두드려 보시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식약처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품 안전나라 이런 데에 문의 하셔 가지고 음. 여러분들이 판매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꾸준히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음. 법규가 또, 너무 자주 바뀌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식약처에 문의 했더니 아 이건 여기로 가세요.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국민신고에 그냥 딱 올려 놓으세요. 아, 맞아요. 그러면 그게 기장인 같아요. 맞는 네. 처부다 연결해 갖고 연결하고 맞아요. 답변 받을 수 있어요. 저희도 뭐 신고할 때 사실 국민신고만큼 네. 확실한 건 없죠. 요 네. 그리고 <웃음> 네.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분명 단아쌤님이 어린이 상품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 지금 네이버에서 해외 탭으로 해놓고 음. 그냥 어린이 뭐 블록 이렇게만 쳤는데도 막 15만 개가 등록되어 있네. 음. 그럼 나도 올려도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 네, 네, 답답하죠. 이런 네. 그런 상황에 근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15만 개 음. 올린 사람들이 다 물어 올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음. 알면서도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올리, 나도 올리겠다. 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단속이 15만 명한테 다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막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겠는데 저는 올린다고 해서 뭐안 올린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사업자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책임은 다 본인 본인이 지셔야 거죠. 되는 거. 음.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판매자분들이 사실 공부해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건 저희가 고인물이라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쇼핑몰을 시작을 하시고 해외구매대행으로 다양한 상품을 선택을 하실 때 직접 경험을 하시고 부딪히는 것들도 되게 좋지만 말씀드리는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 많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다들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또한 가지가 수입해서 판매했을 때 또 통관이나 관세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음.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보통 해외구매대행을 조금 하다 보면 좀잘 팔리는데 그냥 한국에 가져와서 팔아야지 라고 음. 생각을 해서 사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음. 이러한 경우에 뭐 통관의 뭐 문제라든지 뭐 음. 세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음.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 예,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타오바오를 통해서 수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음. 1688이나 알리 알리바바를 통해서도 할수 있는데 이세 가지 사이트 중에서 가장 싼 곳이 사실 1688이에요. 음. 근데 1688을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 그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직접 어, 결제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제만 대행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음. 그런 거, 그냥 현금으로 국내에서 주고, 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음. 사실 수입을 할 때는, 누군가에게를 통해서 할 때는 반드시 수입 대행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지만 돼요. 음. 사실 우리나라 외한법상, 그,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제3자 송금은 불법이다. 가 음.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인터넷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자를 위해서 해주는 경우는 합법이에요 음, 음. 또 하나는 거주자가 거주자를 대신해서 수입 대행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도 어 제3자 송금의예외예요 음, 음. 그리고 제3자 송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국은행에다가 신고만 하면 돼요 음. 어려운 절차가 아니거든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허가가 아니라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거를 쉽게 편하게 하려고 1688에서 결제대행을 이용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식 수입대행 업체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네, 그게 조금 수수료가 나간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어, 그리고 그게 이제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매대행 상품을 보고 잘 나간다고 해서 수입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사입으로도 굉장히 많이 크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구매대행 상품으로 잘 나가는 것과 음. 실질적으로 내가 수입해갖고 사입해갖고 병행 수입해갖고 잘 나가는 상품이 다르죠. 어, 교집합은 있긴 있어요. <웃음> 없지는 <웃음> 네. 않아요. 그렇지만 네. 구매대행 특성상 음. 어. 트렌디한 상품이 많거든요. 근데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한 달이나 뭐 늦으면 빠르면 한 3주 정도 걸려서 수입에서 들어오는데 음. 그냥 내가 구매 대고을 잠깐 잘 나가는 걸 보고 데이터도 확인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음, 음, 음. 바로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음. 이제 조금씩 천천히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관부가세 관련해서는 사실 관부가세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라 그럼 면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가장 힘드냐면 내가 이 상품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원가를 따져봤을 때어 내가 수입하는 비용 얼마? 해외 운송비 얼마? 관부가세 얼마 정도? 네이버 관부가세로 돌리면 다 나와요 근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 상품이 인증이 되냐 안 되냐 음. 인증 비용이 예상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인증 업체에다가 해당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항상 견적을 물어보셔야 돼요 음. 그리고 견적을 물어보는데도 얘네들도 러프하게 알려줘요 물건을 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장난감을 한다고 쳐요 음. 어 너무 잘나가 음. 나랑 똑같이 팔고 있는 구매대행 업자들 내가 수입해 갖고 인증받아 갖고 다 내려놓고 내리기 음. 시킨 다음에 신고해 갖고 음. 신고가 아니라 이제 나 이거 할 거니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다 내릴 거 아니에요 음.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 인증 이 예상이 예를 들어서 뭐한250 나왔다고 쳐요. 아, 250 정도면 내가 진행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인증을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적격이 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제품의 하자상. 뭐 예를 들어서 3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파손이 됐을 때 뾰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상품은 분명히 어린이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거절내고 다시 돈 그대로 내야 되고, 200 얼마, 300 얼마 또 내고. 받아야 되고. 될 때까지. 예, 네, 될 때까지 받아요. 한번 했으면 받을 때까지 해야죠. 음. 그러고 난 다음에 통관이 이제, 이제 인증을 된다, 됐다라는 거를 확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뭐 패키징이랑 뭐 저기 상품 안에 있는 설명서라든가 그리고 라벨가리에다가 제품에다가 로고도 받고 그리고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인증 주세요 라고 이래요 응. 그러면 그때 받았던 인증을 딱 주면 정식 수입이 되는 거죠 응. 네.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내가 생각한 이 상품이 트래픽이 끝까지 갈 건지 하나랑 두 번째 인증이 정말 수월하게 될 건지 두 번째 그리고 인증 그리고 뭐 MOQ 다 해갖고 들어왔을 때이 단가가 경쟁력 있는 단가인지 음. 그리고 내가 들어왔는데 어 알고 보니까 내가 조사를 잘 못해갖고 어 나보다 이미 음. 잘 팔고 있는 애가 있거나 음. 내 원가보다 싸게 팔고 있는 애가 있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음. 것도 조사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고요 관부가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네.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얘기하니까 한 가지 그 음.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틱톡이 챌린지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음. 틱톡에서 했었던 챌린지 중에서 사탕총 챌린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최근에. 오. 그 사탕총이 그냥 춤추면서 음. 그 총을 쏘면 음. 사탕이 이렇게 축합추수가 안에 있다가 톡 하고 핫해서, 튀어나오는 네. 네, 그거였어요. 근데 그 상품이 딱 3월 14일까지만 핫했죠. 네. 그 챌린지 상품이었기 때문에 되게 핫했고 그때 그거를 딱 같이 올리고 싶어하는 티토커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 상품을 찾았어요 실제로 검색량도 하루 사이에 3만 이상이 됐고 음. 판매하는 음. 분들은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품을 수입해서 팔아도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음.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음, 하면 안 되죠 네, 결론은 <웃음> 네 하지 말자 라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게이 트렌드가 쭉갈수 있는 상품인 건지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게 완구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은 음, 이게 어떤 종류로 들어오는 파티용품으로 들어오는 건지 맞아, 근데... 파티용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네. 안 받아도 되는데 네, 네. 근데 이거는 들어와도 음. 이거를 봤을 때 유권회사기관이 이게 저 어린이 그 관련된 협회가 있어요 어린이 안전협회가 음. 있는데 딱 봤을 때 이거는 파티용품을 볼수 없어 음. 어린이용품이야 라고 하면 은 그때 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 제트 네. 같은 로켓 같은 데 집어넣고 싶을 때 음. 거기서, 없으면 거기서 요청해요 네.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네. 스마트스톤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음. 근데 파티용품이야 라고 얘기하면 은 근데 음. <웃음> 제트나 로켓은 없으면 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네. 또 사입을 해왔는데 인증도 인증은 아직 안 냈지만 그래도 빨리 팔아야 되면 로켓이나 로켓이나 제트나 이런 데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이런 데도 못 들어가는 음. 상황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꼼꼼하게 보시면서 관부가세보다는 인증이나 트렌드 이런 부분에서 음. 여러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